잘 읽겠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운전해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지만 오늘 촬영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잘 촬영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진짜 긴파여서 다행인데 음. 반팔 멤버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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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 과정도 찍어줘요. 이 과정. 아 조슈아 진짜. <웃음> 멤버들 또 개인 SNS 시작하더니 이제 열심히 열심히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내가 제일 열심히 보는 것. 봐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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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뜨겁겠다. 와우. 와우. 약간 그 황토 브란지마크 안에 있는 느낌? 이따 계란 후라이 올려놔도 있겠네. 와우. 와우. 안녕하세요. 하가 쨍쨍하네요, 오늘은. 도겸이 인스타 그만해! 저 봐봐요, 도겸이가 인스타 하는 모습입니다. 아니 여기가 에버랜드잖아. 어? 에 e 랜드 어. 여기 에 v 랜드야 어. 여기 에 v 랜드 e 요에 h 랜드랑 k 고향 형 g 여기 용인이야 n 건 아니야 에 k 랜드가 여기 n g 형나라 g Hong Kong, 사 o n g Kong, h o 다용인 o 사 g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엄마 아빠가 낳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용인에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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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하게 이렇게 입으니가 우리 캐롤분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덥더라도 뭔가 멋있을 것 같고 잘 나올 것같아이 열중 으로 팬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생습니다습니다잘 나오길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춤을 춘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닫고 어제도 밤에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한번더 깨닫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저랑 호시가 땀이 많은 편이어서 네, 땀을 좀 많이 흘렸더니 지금 근데 개인 컷이 뒤에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붓기가 빠져가지 저는 뒤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아침에 찍으면 좀 부어있어서 붓기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뭐 레이싱 이런, 이런 느낌으로 한 적은 처음이에요. 저희가 타이트한 이런 거 처음이에요. 아, 파란동 그러니까 란도 한국 올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스타일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컨셉쇼라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, 기록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 그냥 봄좀 잡으려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저희도, 힘들고 뭐 춤추는 것도 힘들고 그랬지만 전 여기보다 촬영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 걱정됐어요 계속 계시니까 햇빛에 그 애써주신 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정말 타고 싶었던 차예요 음,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레이싱장에서 셔틀장에서 한건 처음이라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어가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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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하늘이 진짜 예쁘다. 진짜... 멋지다. 되게 뭔가 멋있게 찍은 것 같아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.